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오늘은 이제, 드디어 뉴이어즈 이브라이브를 사전 녹화를 했고, 그리고 오늘 네이버나우 두 번째로, 보이는 라디오를, 또 그것도 사전 녹화를 했다. 일단, 오늘 되게, 음 되게 많이 무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음, 니키 솔로 댄스 브레이크도 있고 되게 뭔가 어쨌든 비키 레이블 식구들 선배님들 전부 다 모여서 하는 거여서 그런지 되게 부담도 되고 되게 준비하면서도 일, 이게 맞나 싶고 뭔가 어, 선배님들 앞에서 지금 우리 엔하이픈이 가장 친해니까 뭔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되게 컸는데 오늘 그래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요즘 그냥 갑자기긴 이 한데 요즘 되게 갑자기 머리가 많이 길어서 뭔가 기분이 좋다. 그러 그러니까 요즘 이 빗으로 빗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빗으면, 앞머리도 빗으면, 이렇게 막, 많이 내려와가지고, 약간, 얘는 찰랑, 얘는 찰랑찰랑 되는 머리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그래서 요즘 머리가 많이 길어서, 되게 기분이 좋다. 약간, 이제, 그, 기분 테이큰? 보너대원 그, 활동도 거의 다 끝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게 미니 앨범이 끝나면 다음 미니 앨범이나 정규 앨범이나 어쨌든 다음 앨범이 나올 텐데 다음 앨범에서는 이렇게 좀 다양한 스타일링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 음. 요즘 되게 팬 미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걸 되게 하,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진짜 빨리 직접 만나뵙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진짜 빨리 엔진분들 이렇게 손 빨리 잡고 뭔가 실제로 할수 있는 뭔가 액티비티적인 그 소통을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어, 그 작은 아그 엄청 큰 소망 하나 내년 2021년도에 큰 소망을 하나 제그 형이 말해 본다고 하고 말을 해봤는데 그 팬분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그 진행해주시던 그 분께서 그 선배님께서 그 이게 그 팬을 직접 만나는 게큰 어쩌다가 이렇게 큰 목표가 됐냐. 이렇게 말하셨는데 진짜 그 말이 되게 크게 와 닿았던 것 같다 진짜 그래서 빨리 이런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일 크고 음 그리고 되게 연말이라서 뭔가 생각보다 여유로운 느낌이어가지고 엔진분들이랑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싶고 진짜. 확실히 활동이 음방을 안 하다보니까 활동이 조금은 루즈해졌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더 엔진분들이랑 소통하려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다. 모니터링 도 모니터링 위버스도 조금 더 보게되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남은 무대가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남은 무대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긴장하고 좀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무대가 나올지 고민하는 그런 정원이가 되어야겠다. 그럼 지금까지 정원의 얘기 끝.